자막을 사용하시면 더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름은 짧은 텍스트 그대로 써주시고 음반 코드는 짧은 텍스트를 쓸 건데 영어가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에서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주겠습니다. 공급 단가는 통화를 해주시고 판매 수량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판매일은 날짜기 때문에 날짜 시간을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1의 음반 코드와 테이블 2에 있는 음반 코드는 서로 조인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짧은 텍스트 해주시고 i m 이 모드는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음반명은 짧은 텍스트로 해주시고 원가는 돈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음반 코드는 테이블 1에 있는 음반 코드를 쓰든 테이블 2에 있는 음반 코드를 쓰든 똑같습니다 저는 테이블 1에 있는 음반 코드를 쓸 거고 음반명은 테이블 2에 있죠. 그 다음 원가도 테이블 2에 있고 가수 이름 테이블 1에 있고 공급단가 판매수량 둘다 테이블 1에 있습니다.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폼에 있는 목록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쿼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로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 주시고 상단에 레이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테이블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취소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레이블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트 탭에 행원본...을 클릭해주시고 테이블 이를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 창을 닫겠습니다 음반코드에서 음반코드로 드래그 해주시고 음반코드를 더블클릭 음반명 더블클릭 원가를 더블클릭 해주겠습니다 가수 이름을 더블클릭 공급단가 더블클릭, 판매수량을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음반 코드가 A나 B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란에 A별 O와 B별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Like A별 O와 Like 비별이 만들어집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 수량의 조건에 크거나 같다 4000을 적어 주겠습니다 실행을 눌러 주시고 판매 수량이 4000 이상이고 음반 코드가 A나 B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량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지 않죠. 작성 조건 1번에서 목록 상자에서 판매 수량 오름차순으로 출력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오름차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 수량에서 정렬을 클릭해 주시고 오름차순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누르시면 판매 수량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8개의 레코드가 나오면 정답입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레이블을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시고 텍스트 상자도 적당한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레이블에 글자를 적어 주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목록 상자의 행 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행 원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에서 는 다운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 다운표를 적어 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키워 주시고 옆으로 텍스트 상자를 키워 주겠습니다. 아래로도 키워줘서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선을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와 텍스트 상자 선 3개를 선택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너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당히 드래그 해 주시면 너비가 통일이 됩니다. 글자 두 개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시고 전체를 블럭 씌워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 제목의 크기를 자동으로 맞추기 위해서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의 형식 탭에서 열 개수는 6 개로 해주시고 열 이름은 예로 바꾸겠습니다.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 주겠습니다 아래에 선은 가장 굵은 6pt 를해 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도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 테두리 스타일은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홈탭에 보기, 홈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위아래로 스크롤바가 생기면 감점이 됩니다 위아래 크기를 키워서 내용이 다 보이게 해주시고 내용이 가려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범위를 씌워서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고 선만 선택해서 적당히 아래로 내려주시고 선을 내린 만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테두리 선만 위로 조금 올려서 붙여주겠습니다. 폼 보기 해주시면 가려진 내용 없이 잘 보이게 됐죠? 폼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서 폼을 저장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폼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을 60으로 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색 음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본문을 선택해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해주시면, 회색 음영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닫기. 최근에는, 이너 조인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이너 조인이 들어가도록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예를 눌러서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할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음반 코드와 음반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시고 판매일, 가수이름, 음반명, 공급단가,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이윤을 순서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판매일 더블클릭, 가수이름 더블클릭, 음반명 더블클릭, 공급단가 더블클릭, 판매수량 더블클릭, 처리조건에서 판매 금액과 판매 이윤을 보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기 좋도록 크기를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판매 금액 콜론 판매 수량 곱하기 공급 단가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판매 수량과 공급 단가에는 대괄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판매 이윤 콜론 판매 금액 빼기 가로 원가 곱하기 판매 수량 가로 닫아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 금액에 대가로가 쳐졌는데 이 판매 금액은 여기에서 사용된 필드 명이죠 이제 실행을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쿼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쿼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저희들은 쿼리 1을 사용합니다 판매일부터 판매 유후까지 순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모두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 처리 조건에서 판매일 중에서 6, 7, 8, 9 별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6, 7, 8, 9가 오름차순이죠. 기본값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판매일로만 그룹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판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판매일 중에서 월별로 정리한 후 같은 월에서는 판매 이윤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이윤에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판매 이윤, 오름차순 그리고 요약 옵션을 누르시고 처리 조건에 5번, 6번에서 월별 소개에서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이윤에 합을 산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총평균에서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이윤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도 체크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이윤, 평균도 똑같이 체크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클릭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요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의 내용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 판매일은 매번 반복돼서 나오죠 여기 아래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판매일은 중복 내용 숨기기가 아니라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일 머리글에 있으면 한 번만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지를 못하죠 홈탭에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한 번만 나오고 중복적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판매일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본문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과 판매일 머리글을 완전히 붙여서 여백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맷을 사용했는데 굳이 포맷을 쓸 필요는 없죠.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판매일로 변경해 주시고 형식을 mm-dd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mm-dd 형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하시면 MMDD 형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보고서 머리글에서 서식,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본문을 선택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 판매일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판매일이기 때문에 판매일 기준 월을 판매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일의 너비가 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판매 이윤도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신 다음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일이 나오는데 판매일이 6월, 7월, 8월, 9월 소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월만 표시되어 있고 소개 옆에 있죠 여기 이 줄은 m m d d 가 있는 곳은 본문이고 포개가 적혀 있는 곳은 판매일 바닥글입니다 그래서 판매일이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일을 아래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개를 소개로 수정하겠습니다 판매일을 6월로 수정하겠습니다 형식에서 m 쌍따옴표 월 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보고서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6월 소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7월 소개로 잘 나왔죠 보기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판매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름은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정렬 탭에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음반명은 드래그해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겠습니다. 공급 단가도 드래그해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하고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가수 이름을 블럭 씌워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을 눌러서 이동시켜주겠습니다. 판매 이윤도 드래그해서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겠습니다. 가수 이름을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고 음반명도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판매이윤을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겠습니다. 아래의 판매이윤을 실수로 빠뜨렸네요.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전체를 드래그해서 맞춤 왼쪽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더 키우고 공급 단가를 방향키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판매 이유는 마찬가지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판매 수량을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금액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Ctrl-C, Ctrl-V 를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 판매 수량을 판매 금액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아래에서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판매 수량을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판매 금액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썸에서도 판매 금액으로 바꿔주시고 평균도 판매 금액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래에 총합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드래그를 해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왜냐면 총평균을 써야 되죠. 눈금자에서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고 크기가 여유 공간이 없으면 맞춤 위쪽으로 해도 위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매이윤을 오른쪽으로 판매 이윤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주셔서 판매 금액이 위로 올라갈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위로 판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금자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맞춤 위쪽 나머지도 드래그해서 맞춤 위쪽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이제 판매 금액만 추가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 맞춤, 위쪽, 방향키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평균은 보고서 바닥 글에 가면 됩니다. 판매 금액, 눈금자에서 선택해 주시고, 맞춤, 위쪽,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여백이 너무 넓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여백을 조정해 주시고, 평균은 총평균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기호가 나와야 되고, 판매금액과 판매이윤에도 원기호가 나와야 되죠. 수량은 숫자이기 때문에 원기호가 필요 없습니다. 총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로 판매일과 소개 사이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을 투명을 해 주시고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줄이 안 맞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정렬 탭에서 맞춤 오른쪽 드래그해서 맞춤 오른쪽 드래그해서 맞춤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홈에서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판매일의 위치가 너무 안맞죠 가운데 정렬로 맞추고 여기도 가운데 정렬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드래그해서 형식 탭에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가운데 오도록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 판매일과 음반명까지를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이 되면 음영색이 나와야 됩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선택해주시고 선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에 Shift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Ctrl-C 복사를 해주시고 Ctrl-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 판매일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눈금자에서 한 줄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 위를 눌러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여백은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선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Ctrl V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가수 이름을 선택해서 적당히 간격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선이 끄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선이 포함돼서 선택하실 때 클릭하시고 Shift키를 눌러서 선택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제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이제 위아래 간격이 총평균이 너무 위아래 간격이 크고 본문의 간격도 위아래 간격이 너무 크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본문에서 여백의 간격을 최대한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바닥 글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조금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간격도 조금 줄여 주시고 필요 없이 간격이 많이 벌어진 곳은 최대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죠.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을 60을 주시고 확인 상단 여백이 60이 돼도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요걸 소개가 가수 이름과 음반명 사이에 오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음반명을 클릭하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음반명을 클릭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위치를 좀 옮기겠습니다 가수 이름도 조금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공급 단가도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판매일 소개, 그리고 총 평균을 선택해서 가수 이름과 음반명 위치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일과 소개를 조금 가깝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일을 클릭해서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면 더 가깝게 붙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판매 수량을 선택해 주시고, 간격이 보기 좋도록 적당히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월별 판매 현황도 검정, 텍스트 1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아래 간격이 조금 있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위아래 간격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클릭해 주시고 저장을 위해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